사무실, 집, 그리고 또다시 사무실 어느새 유튜브 시작한 지 3년 차 나에게 사실 요즘 일 말고 하는 것이라곤 딱히 없다 일이라도 즐거운 게 어디냐 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취미 생활 얘기를 꺼내면 나는 취미가 뭐지? 생각이 들곤 한다 그렇다고 우울하냐? No. 나는 꽤 긍정적인 편으로 우울할 시간 없이 굉장히 작은 것에 하루 행복을 채운다 아이가 조금씩 들면서 주변 친구들도 뒤살기 바빠지고 친구들 모이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더라. 다들 혼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? 그런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게 취미라는 것 같은데 막상 취미가 뭔가요? 라는 질문에 선뜻 제 취미는 땡땡입니다. 랄게 없다. 저들은 운동이 취미인 헬스인들. 퇴근 후 운동을 다녀오고 다음날 찢어진 근육들이 주는 근육통을 즐기며 좋아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면 더 근육 자극이 오고 어떤 프로틴이 맛있는지 얘기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 어제 가슴 했는데 근육통 지려 만져봐 오 나는 먹으려고 운동하잖아 근데 너무 많이 먹었어 <웃음> 그러면 오늘 점심 닭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 냉장고에 항상 사다 놓는 프로틴 음료들 나도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걸 취미라고 하기엔 난 살기 위해 운동을 한다 취미가 절대 아니다 이들은 최근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했다 보드를 탄다 틱택? 택택? 모시기라면서 깔짝깔짝 하는데 편집자인 저둘 제발 팔 다치면 안돼 하고 있었는데 다치더라 저런 걸왜 타지? 타는 이유는 제가 혼자 있어도 업무 생각을 계속하고 혼자 스트레스를 사서 받아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야, 너 타봐. 싫어! 야, 너 타봐. 타봐. 야, 빨리 타봐. <웃음> 넘어지고 멍들고 다치는 취미. 음... 나에게 맞는 취미인 것 같진 않다. 나와 제일 닮은 팀원이다. 무럭무럭 차려렴 퇴근하면 뭐해? 라는 질문에 나? 밥 먹고 누워있다가 유튜브 본대? 데 라는 매니저. 정은아, 누워있다 좀 하고 나처럼 그냥 운동 좀 해. 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도 좋아하는 게 있다. 음... 좋다. 가끔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걷는다고 한다. 음. 저는 말이죠.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. 또잼. 인터넷으로 취미를 찾아보면 취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기는 것 헬스를 다니거나 저들처럼 보드를 타는 액티비티한 취미생활은 싫고 무언가 배우라는 조언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과연 즐거울까? 뭔가 피곤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앞선다 뭔가 취미라는 게 삶의 질을 높여준다거나 즐거워야 된다는 압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하실까요? 필요한 순간이 오면 즐거운 게 생기면 나 취미 생겼다!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들은 취미가 있으신가요?